안녕하십니까 4월 5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유옥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달러 약세 등으로 장 초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전화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이 1% 하락하고 캐터필러가 5% 하락하는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금융주 산업재 중심으로 부진했네요. 또한 JP모건 연례보고서에서는 필리콘밸리 은행 이슈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유는500 플러스 감산 발표 이후로 상승을 보였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하며 보합으로 마쳤네요. 미국의 2월 채용 공고는 예상치인 1,040만 건을 하회한 993만 건에 그쳤는데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견고하던 고용지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은 부진한 경제표 결과가 경계의 침체 우려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모레 발표할 비농업 고용지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싹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신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31%, 매도 69%로 매도가 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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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5일 금일 주요 경제표 지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15분에 ADP 비농업 고용 변화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4만 2천명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하락한 2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에는 i s m p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5.1이며 예측치는 54.5로 예상됩니다. 23시 30분에 발표하는 원유 재고 이전치는 마이너스 589만 4천 배럴이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152만 배럴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틀레이 브랜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마이너스 0.0525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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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 오션 원기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 o u in today. Goodbye.